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나요? RPG? FPS? 전략? 플랫포머?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시고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여기 조금 독특한 전략게임이 있는데 이번에 리뷰해볼 게임은 바로 킹오버 아발론입니다 킹오버 아발론은 전략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임의 특성상 혼자서도 충분히 시간만 들인다면 무난하게 게임플레이가 가능하고 RPG와는 다르게 서로 병력이동 등등 좀더 직접적인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긴밀하고 끈끈한 유대감이 생성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다같이 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죠. 보통 이런 전략게임을 널리 퍼뜨린 게임인 게임 오브 워부터 전성기를 시작한 전략게임은 몇년 전부터 꾸준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게임 중 하나인 킹 오브 아발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꾸준하게 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이 게임은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연병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적인 병력을 맵내에 시각화시켜서 자신의 병력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죠 실제로 병력을 늘릴 때마다 눈에 띄게 병력규모가 들어가는걸볼수 있고요 정말 많아진 자신의 병력을 지켜보고 있으면 자신이 군대를 누리는 기분을 들게 해줍니다 한 성의 왕처럼 말이죠 다음으론 이 게임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드래곤 시스템입니다. 이 게임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드래곤은 필드에서 전명이나 사냥을 나갈 때성 안에서는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 수호신 역할을 하면서 게임을 좀더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간지 또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드래곤... 뭐시잖아요? 뭐 그리고 이런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게임이 이런 병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길드 단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전략 게임을 즐겨했었는데요. 당시 있던 길드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약한 곳이 공격당하면 강한 길드원들이 약한 성체로 병력을 지원해주고 이런 구도의 전투가 50명이 넘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질 때면 정말 전쟁을 방불케하는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전쟁이 한번 터졌을 때몇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 가치로 3억가량의 아이템들이 사라진 이브 온라인의 대전쟁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잠시나마 이해해볼 수 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게임은 해자스럽습니다이킹오브 아발론을 하기 이전에 저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임들이 어떤 과금 구조를 띠고 있는지 빠삭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당연하듯이 이런 게임들은 과금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아주 세세하게 곳곳에 퍼져있는게 다반사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금 요소들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흔히 거른다고 말하는 가차 뽑기, 자동사냥, VIP 시스템들 여기에도 물론 VIP 시스템들이 존재했지만 게임에 접속을 하면 VIP 포인트가 올라가 계속해서 VIP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과금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 외에도 점쟁이, 일일 보상, 조공 시스템 등등 생각보다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해서 조금 놀랐죠. 뭐 아무튼 이렇게 특색있는 전략게임 킹오브 아발론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설명했듯이 이런 전략게임을 초창기부터 즐겨온 저한테 다가온 킹오브 아발론은 확실히 몇 년이 지난만큼 게임의 스피드나 편의성이 점점 개선되고 각자 특색을 가진 많은 게임들이 나옴으로써 점점 많은 단점들이 보완되는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킹오브 아발론도 좋은 예시 중 하나로 될수 있을 정도로 드래곤이라는 특색과 많은 혜택을 지닌 전략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천억을 달성한 괴물 같은 한국의 IP인데요. 이번에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인 리니지 M이 출시했다고 합니다.